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우. 날 부르신 듯내 생각 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 하나,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지혜로 측량 못 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듯 날부. 신심하신 주를